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명량대첩,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웃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진도 앞바다 울뚤목 해협에서 쫓겨가는 일본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수장시켰던 엄청난 대첩이었죠. 또 적벽대전 아시나요? 삼국지 자주 읽었었던 분들 다 아시죠? 적벽대전은 조조군대를 엄청나게 패배로 이끌었던 전쟁입니다. 유비연합군이. 자 그런데 명랑대첩과 적벽대전, 이 엄청난 두 개의 전쟁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흐름? 그러니까 명랑대첩에서는 조류가 바뀌었죠. 아시죠? 그 다음에 적벽대전에서는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적벽대전에서 바람이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픽션,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명랑대첩이나 적벽대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엄청난 승리,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흐름이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랑대첩이나 적벽대전에서 흐름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죠. 물대를 기다렸죠. 이순신 장군은 물대가 바뀌기를 또 적벽대전에서도 유빛연합군이 바로 제갈량이 비록 소설이지만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허름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자, 최근 돈허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흐름이 바뀌고 있나요? 바로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돈을 막막 풀어대었다면 지금은 풀어대었던 돈을 이제 막막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명랑대첩이나 적벽대전에서 말씀드렸지만 흐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다. 누군가에는 엄청난 기회, 엄청난 승리가 목전에 있다.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에서 돈 흐름이 바뀐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 아닙니까? <웃음> 자 그래서 이돈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명랑대첩에서 조류가 바뀌는 것이나 적벽대전에서 바람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나 똑같다는 라 거죠. 따라서 이 같은 돈의 흐름이 바뀌는 금리 인상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 형편에 자기 자신의 형편에 잘 적용하면 적벽 대전이든 명량 대첩이든 간에 엄청난 승리했던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흐름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재테크에 유리한, 승리하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리 인상기,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뺐딱하게 돌아 앉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자막 ppt가 저에게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뒤더라도 <웃음> 자, 첫 번째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 바로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왜 금리가 오릅니까? 알다시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사는 것이 경제가 피곤해지죠.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돈이 점점 쓸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면.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거두어들이죠 금리를 인상을 해서. 자 그런데 물가인상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가인상이 있고 비정상적인 물가인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가인상은 말 그대로 정상적이니까 좋은 겁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경제가 좋아지니까 고용도 많아지고 월급도 오르고 월급이 오르니까 썸썸이도 해 퍼지고 썸썸이가 해 퍼지니까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주식 투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이 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은 경제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오른 것 물가가 오르는 것 자, 이런 현상들 있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오르는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경제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정상적인 물가 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 정상적인 물가 인상과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이 혼합되어 있는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이 숨어 있는 예컨대 지금 공급 대란 들어보셨죠? 공급 대란 아, 공급이 이 코로나 때문에 꼬여있어. 물류 흐름이 다 막혀 있어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그런 현상들 그래서 물자가 귀해졌습니다 물자가 귀해졌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자이 같은 현상을 우리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이라고 해석해야겠죠 자 정상적인 물가 인상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기업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서 원래 훨씬 좋아졌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아지는 기업이익이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같은 기업이익의 감소가 내년 상반기에는 다 해소될 것이다 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정상적인 물가 인상 즉 고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등등에서 기업활동이 과거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정상화되면서 고용이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는다는 것은 임금이 오른다는 것자. 이 부분은 정상적인 물가 인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대란, 공급 병목 현상. 자 이것은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과도기 때는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한국 주식 보면 요즘 계속 지지부진, 오르지도 않고,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고통을 좀 겪고 계시죠? 마음의 고통.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투자, 적극적인 투자는 가능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자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리가 오르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웃음> 어떤 친구들일까요? 자, 금리 인상. 돈이 헌에 빠졌을 때 좋은 재테크가 있다는 거죠. 돈이 헌에 빠졌을 때 어떤 거?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죠? 또 주식. 자, 그런데 지금처럼 돈이 기해지고 있을 때 좋은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은행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금, 적금은 몇달 전에 비해서는 이자를 더 받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권, 특히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돈이 기해지니까 기업들이,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그 전보다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이자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회사채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회사채, 또 요즘은 공급 대란이니까 원자재, 뭐 이런 등등이 돈이 귀해질 때 좋은 재테크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금리 인상의 친구들, 즉 돈이 헌해에 빠졌을 때, 또 돈이 귀해졌을 때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반드시 과도기가 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정상적, 비정상적이 짬뽕이다, 혼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과도기가 있다,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 관리. 자, 요즘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니까, 이 대출 관리의 고민입니다. 그죠? 예, 근데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죠. 자 대출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신용대출이든 주담보든 어떤 형식의 대출이든 대출이 있다. 대출금리가 오른다라는 아마 문자를 변동금리 같은 경우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변동금리가 올랐다. 며칠 전에 기준금리가 올랐으므로. 자 그러면 무조건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출관리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 귀해진다 즉돈 흐름이 바뀌었다 돈이 흔해졌다가 지금은 돈이 귀해진다 그러니까 돈 흐름이 바뀌었다고 라 금리 인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갚아버렸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돈을 계속 빨아들이겠다. 계속 풀었던 돈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나중에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덜렁 갚아버리면 정말 나중에 돈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 돈을 융통할 수, 즉 대출을 받을 수, 즉 구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함에 빠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소 3년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소 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3년 정도는 금리 인상기일 것이다. 그 금리 인상 시기는 제가 알수 없으나 대체로 한 3년은 지금까지 돈을 풀었던 것이 계속 돈을 거두어들이는 시기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출을 갚을 수 있겠지만 돈이 여유가 없고 또 돈이 당장에 필요할 수도 있는 분들은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갚는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안 갚고 어찌할 건데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서 그냥 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네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상환 대신 투자를 해라. 자, 이런 기사도 요즘 금리 인상 관련한 돈 관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환 대신 투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출을 갚지 않고 이 돈을 투자한다 할때 투자 수익률을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최소 4% 이상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최소 4% 이상이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 최소 4%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쌤쌤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형식상 그렇다라는 거죠. 돈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 명목 기대 수익률이 최소 4% 이상. 그러면 돈 가치도 떨어지죠? 얼마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그래서 실질 물가 인상률, 물가 오르는 것을 연 2%, 3% 정도로 생각할 때 실질 기대 수익률은 최소 6%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를 해서 최소 6%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성공 투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돈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질이라는 뜻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돈에 비용이 없어야 됩니다. 즉 돈을 갚아야 되는 돈, 대출이자가 있는 돈은 비용이 있죠. 비투 같은 거죠. 비용이 없어야 된다. 왜? 비용이 있으면 비용이 있다는 그 부담 때문에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어야 된다는 강박증에 조급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의 질, 두 번째는 여유돈이죠. 자주 말씀드리죠. 여유돈. 만약에 내가 여유돈이라면 반토막이 나면 그 순간 아찔하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괜찮은 종목에 투자했다면 다 오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거죠. 10년 이지면 30년을 돌아보면 괜찮은 종목에 투자했다면 다 오르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유돈이 아니라면 기다릴 수가 없죠. 꼭 필요한 돈이라면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명목 수익률을 최소 4% 이상 실질 수익률을 최소 6% 이상을 얻어야 한다면 투자 강박증 조급증이 생깁니다 돈의 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 대신 투자를 하자 이런 기사 절대 조심하십시오 절대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내가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물고 있으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잖아요. 대신 투자를 하시되 주식형 투자보다, 즉 주식형 펀더, 주식형 ETF,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종목 투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대신에 보수 안정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체, 원자재 이런 등등 또 주식을 주식형 투자를 조금 감안한다고 하면 주식형 100% 하지 말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 채권 주식이 짬뽕된 것. 이런 투자 상품들을 조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주식형보다 보수 안정적 투자 공부해 보십시오. 많습니다. <웃음>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흐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돈 흐름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맥락이 다 있죠. 자, 1단계는요. 1단계는 이상한 물가 인상입니다. 지금이 이상한 물가 인상이라는 거죠. 정상적, 비정상적 이유가 짬뽕이 되어서 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상한 물가 인상이다. 이때는 보수 안정적 투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것이 정상적인 물가 인상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물가 인상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죠. 경제가 이제 큰 문제 없이 튼튼하게 좋아졌다. 자, 이때는 정상적인 물가 인상 시기입니다. 그때는 주식도 좋아집니다. 그때는 주식형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투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늘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추세적 상승이라고 하죠. 올라도 내리면서 오르고 또 추세적 하락이라고 합니다. 떨어져도 오르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웃음> 어떨 때는 환장할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정상적인 물가 인상 시기에 주식은 괜찮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맞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때도 여전히 보수 안정적 투자를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반드시 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갈 수도 있죠. 이상한 물가 인상,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에서 나중에 기업 사정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안이 아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돈 흐름, 즉 경제 흐름의 변화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명량대첩 그리고 적벽대전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늘 물이 조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화를 계속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벽대전에서도 제갈량이 바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계속 살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흐름이 변하고 있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어떤 단계를 밟을지 우리는 그 흐름의 변화를 반드시 살피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돈 흐름이 바뀌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수 있고 잘못 이해하면 위기 손실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한 가지씩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에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장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